아, 여러분 오늘 김치볶음밥을 해먹을건데요. 음. 간단하게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1인분만 하겠.. 다 아, 2인분만 할게요. 1라 2인분. 2인분만 하도록 할게요. 아. <웃음> 김치를 먼저 볶을까요? 너무 적죠어 그래요. 음. 인분. 어, 어2 인분인데 <웃음> 이 정도는 돼야죠. 어 됐어요. 맞죠? 이 정도는 돼야지 인분이지. 김치를 먼저 볼까요? 소금은 안챙우기 좋겠어요. 김치가 많아서 <웃음> 미온을 좀넣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미온을 임. 2분 어? <웃음> <오>. <웃음> 왜요? <웃음> 어 기름을 오, 참기름이다 소금 좀더 맛있는데 내일 네, 갖다 놓고 언니 어, 네, 소금 좀 넣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깨는 다 썩어 맞잖요 이모 왔을 때 사야된다 그래가 뭔가 가게 요 그냥 이렇게 배추먹는거죠 무슨 참기름은 있어요? 참기름은 있어요 김도 있으면 좋은데 그쵸? 김이 없을거야 김가루 넣어야 되는데. 뭐이친 내가 쓴숟데이가 거다. 김가루 넣어야 되는데. 국가를 놔달라 해야겠다. 아마 국가를 나네 나나 전화 와서 괜찮다고 하네. 그래서 어, 김, 우리 김좀 사다 주면 안 돼. 막 어어, 어, 그거 몇 개만 줘. 오, 아이, 시, 시, 가족 목자 인데, 눌러 붙어 갖고 맛있 겠다. 이걸 살짝 걷어 먹어요? 저 이모티콘 뭐야? <웃음> 저 뭐야? 들어거 언제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래도 오래 있던 아가씨도 믿고 했는데, 유자만 특별히 언니가 이뻐해서 해준 거예요. 아, <웃음> 안먹겠습니다까 <웃음> 결과를 어, 송소속 꽤뭐 미역국 보내주셨대요. 어디요? 준태님이 어디로? 어디. 주찬우나 소고기 매생이 미역국 볶아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국물하고 드셔라. 내가? 아유, 먹다 보면 언젠가, 어머. 미안해. 뭐야. <웃음> 눈을 장착하고나 그걸 안 보시거나, 어, 미안해, 얘들아. 네, 괜찮아. 이런 거는 괜찮아요. <웃음> 아, 오늘 가게 나왔는데 안 거야. 달고나 사탕 하나 a 까 응? 응? 안넣어되 p I w 달고나 사탕 a 안될까 왜? 맛있잖아 그런 n 어. 그 t going to go crazy. i 고 crazy. How can you have a cup? I 아니 n t k n 아 w I w a 요아달 cup. 좋겠 o n t know. I 아요 괜찮아요 o w I 원래 여러분, 요리는 도전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응? 아, 형. 뭐시오, 내 아 저기 일자고 구나 파트너 졸라 많이 하. 겁나 많 어제 근데 응근히 졸라 웃겼어요. 나갔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영상 찍어야 된다고 귀걸이로 부르더라고 내가 가방에 넣어주려는데 가방 샤넬 가방이 까작이 났어요 근데 내가 못 봤나 봐 그때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 가방 그런 걸 끈이 다 날라가 있고 어디? 응. 앞에 다 갈았어요 샤넬 가방이 그래서 엄마야 언니야 내 가방 이래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불꽃사요 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그럼요 그럼 볶까 맛있겠와 응. 맛있겠다. 와있겠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나나겠다맛있다 우리 공주 손이 적어서 어떻게? 음? 공주가 생각보다 손이 적네, 여러분. 음. 음. 김은 마법 의 음식이잖아요. 이건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 이건 김치 볶음밥. 2인분이에요. 아니, 둘이 먹으면 2인분이고, 혼자 먹으면 1인분이죠. 안짱 진짜 하나도 안 짜요. 방일 땐 작살났어요. 앞에 다 갈렸어. 못 쓰겠던데. 그 리폼에서 지갑 만들 되겠다. 저기 우동이 있어요 리폼은그 음. 무스티노백 막혀야 되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다는 못 먹잖아. 그럼 덜어 먹을까요? 다못 먹으니까. 돌아 먹도록 할게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 밥을 한입으어사장 <웃음> 가방 음 맛있당 맛있당 음. So. 김치볶음밥이에요 무한집 이누른거보야 여러분. 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사야 될 텐데. 아 씨발 내 발레시아가 다 먹었어요 나. 술는거 먹어, 둘이 맛있어. 어, 응마. 어제 아침에 구멍가게 갔는데 아이가 그 어떤 남자랑 이렇게 밥을 먹고 담대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를 딱 뜨는데 내 차를 못 봤나 봐. 너무 신기한. 아, 놀라는 거야? 아, 봤어요? 우리 찬이가 이러고 보고 있었잖아. 그연이 <웃음> 언제 우리를 발견하나 응? 남자도 만날 수 있지 뭐. Ha ha ha. 정신없이 먹었죠? 맛있어 언니 맛있으면 정신없이 먹잖아 이거 어, 뭐 웬일이야 언니도 아침에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네 나 너무 정신없이 먹었어 지금부터 신경쓰 먹을게 싸먹어봐요 이거 김에. 더 맛있을먹어. 한 숟갈? 아한 숟갈 더먹어나세번품 먹었어 언니. 한 숟갈 넘 먹어야지. 눌렁지. 보이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따지면 이게 열공기가 넘어요 <웃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밥배랑 후식배랑 틀리다면서요 음, 나 여잔가 봐요 한 번에 다 먹고 있어요 <웃음> 밥이랑 후식을 미어국이 뭐예요? 디저트? <웃음> 음한 숟갈 남았는데 누구죠? 안했잖아 어, 우리. 도공주. <웃음> 어, 미친 아, 나 미친년인가봐요. 오늘 미친년인가봐. 너무 많이 처먹었어. 어떻게 해? 우리 1 1 시에. 어 미친년. 아나도라인가봐 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 손 시설아, 어. 배불러 미역국 가까 읽었는데, 수진님, 내가... 뭘 모른 척을 한다, 그렇지? 세번더먹없어제 공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아무리 늦었 아무리 어 빨라도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첫 공연이 시작하거든요 공연하면 거의 들어가요 땡큐 어? 나술안마셨는데 오늘 화장이 좀 벗겨졌어 요즘 제가 파우더를 안쳐가지고 파우더 치니까 화장이 뜨더라고 그러고 앉았더니 금방 화장이 지워져 공주님 저 이따 꼭 갈건데 이따 인사 드릴게요 알았어요 예, 이하찌미님 <웃음> 어느 분이시려나 응, 음, 가정의 알람 밀가루, 음, 밀가루. 근데 나는 수제비나 이런 걸 좋아해서 그리고 빵도 가끔 먹고 탄수화물이 진짜 좀 힘들어. 아우 분모자 추가하고 폰치즈님 거기에다가 베이컨도 추가하고 <웃음> 그 뭐시야 치즈 한번더 추가해서 먹어봐 그리고 나의 레시피는 오뎅을 다 빼요 떡과 베이컨과 치즈와 분모자만 존재하지 나의 떡볶이 아니 요즘 팝콘 안 먹어요 니니라니님 허이 <웃음> 대박 공주원이다저 라방 처음 봐요 공주원 인성 최고 유튜브로 응원했어요 어머 누구실까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나 인성 대빠았는데 <웃음> 손님 대시한 적 없어요 인간극장이 아이고 없어 없어 최애 음식은 해산물이지 회가 아니고 그냥 해산물은 다 좋아 통어고래고기 이런거 빼고 근데 요즘 그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 노랑가오리에 내가 즐겨보는 먹방 유튜버 언니들이손전 그만 타세요 아 여기 소고기 묻는데 어떡해 뭐 이거 강밖에 있어 뭐 여기 뭐 특장애가 있겠어 뭐 있겠어 아우 과메이 맛있죠 김가루 때문에 어 코코야미님 맞아요 저 그분 것도 좋아하고 또 저기 노란가오리의 그 먹방이 나에겐 그분이 시초거든 그분 오왕님 그 애가 너무 궁금해 음파라열찌있어요 아마 이거 먹고 나중에 미역국 먹방은 다른사람이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니분님 원래 제점이에요 라스티빵 음! 근데 그 간에도 그 약간 그 홍어나 가오리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암모니아 냄새에도 나 그래서 내가 홍어를 못 먹거든. 어 아, 찌면은 그 암모니아 냄새가 더 세지잖아. 응? 감사합니다 준케이님 항상 맛있는 음식 보내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국물은 물 있으면 됐지. 배불러. 괜히 보내주신 거 뚜껑만 열고 다못 먹느니. 다른 분을 위해서. 아, 얘도 냄새는 안 돼요? 아니, 홍어에는 그 맛이 난다던데. 약간, 운이? 성게알? 성게알 맛이 나고 녹진하고 그런 리뷰여가지고 홍어회는 섞인 게 그렇고 생물홍어는 괜찮아요 형이. 아 생물홍어는 바로 이렇게 아무 냄새 없이 그 녹진한 맛과 그그 그 맛이 나나봐 성게알네 h 로헬로헬로헬로 l 로 h 로 l 로 o 로 e 로 l 로 h 로 l 로 o 음. Hello Hello Hello. 음. 이거... 어... 안녕하세요... 숟가락을 쓴게 아니고 볶을다쓴 거거든? 이걸로 먹어... 아, 빨리 봐... 어... 저기... 미역국... 꾸었 샀어요. 아기... 어, 어때요? 미역국... 아... 어, 어때요? 구주 샀어요. 미역국... 아니 그냥 먹 미역국... 아... 밖에 비 와... 응... 음, 좋네, 좋아... 스트레스... 언니 오마카세트 좋아하세요. 근데 솔직히 오마카세 가 배는 안 차.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 아주 좋아했어요. 할것 같아. 모르겠어. 하겠지 당연히. 뭐 너무... <웃음> 여기 갔네. 뭔데 우리 우리 자기. 핑크 바지. 어나 오늘 또 핑크 바지 <웃음> 밖에 나갔지. <웃음> 핑크 바지 샀잖아요. 어때요? 이쁘죠. 쇼핑 뒤집어지게 했나 봐. 어, 신발은 핑크 바지. 트 바지에다가 구두는 발렌티노 아이지. 얼마 줬어 이거? 이 그때 아울렛에 가지고 그 60만, 67만 60, 원인가 65만 원인가. 발 사실은 발렌티노 니트를 같이 샀어 근데 80만 원이더라고. 그래 가지고 발렌티노 그 니트를 같이 사고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 약간 또 핑크에는 또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 뭔 색인데. 검은색깔 사실 그거는 검은색. 어, 내가 또 다음에 입고 올게요. 그 청바지랑 또 기깔나, 청바지 알면... 기깔나. 음, 블랙 앤 핑크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니까. 이게 또 음. 몸매가 또다 드러나거든. 젠더 코 진짜. 그런가? 아, 밥이 나 먹어 이년아. 안, <웃음> 아, 좀 이따 쉬할 것 같아서 안 먹을래. 아, 어. 허리 뒤집어지지. 하은이 몸매 역대 없어. 내가 본 젠더 중에 탑 티어야 탑 티어 얘모 가격 가격이야? 얘는 얘네 오늘. 8만 9천 원. 얘는, 얘는 8만 9천 원. 얘는 5만 9천 원. 근데 두개 합쳐갖고 현금으로 14만 원 주고 샀어. 8만 5천 원. 8만, 그러니까 8만 9천 원. ,000원. 5만 9천 원인데 현금으로 해서 8천 원 깎아갖고 14만 원 주고 샀어. 또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현금을 알거니까 깎아달라고! 깎아! 귀 <웃음> 8천 원 깎아줬다고 자랑하는 어... 거 아니지? <웃음> 그치, 응. 그치 봄같이 아니 갔는데 내가 사실 검은색깔 슬랙스를 사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물어보더래요 이거 사이즈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계속, 계속 이제 거기 걸어놨던 거야 딱 들어가니까는 그 어머 이거 하나 해보라면서 그래가지고 탁 했죠 보세 이거, 이거 보세요 보세 요 보세 요 이거 장산역 그 우리 가는 데 있어. 한 혹시 내 신발인가? 뭔가 어머 아, 이내 신발 여기 왜 있어? 박드 이거 한번 나게시안한 건데 맞춰 놓고. 난 아니지. 뭐 미선이밖에 없겠지. 내 신발 맞는 사람이 추전이밖에 없거든. <웃음> 한 번만 다시 보여 달라고요. 어, 아, 또잠깐다 아. <웃음> 이쁘죠 슬렉스 어머니 김치볶음밥인데 포커싱이 뺏겼다 얘어 왜그래 얘, 아, 그래? 아, 얘, 얘, 얘 그러지마 슬렉스 또 얘가 또 뭐가 포인트냐면은 여기가 아, 포인트야 어, 여기 여기가 이 나팔이 또 포인트야 오늘 샀잖아, 음. 뭐, 나 오늘 뭐옷 샀잖아 14만원 주고 어디가 졌어? 장산요 저 나가볼게요 나안 먹을래 수할 뭐.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뭐 아, 아니야. 내가 수할 때거니까 그러니까 유자 좀불러주 여러분들 저 나가요 <웃음> 한번 다시 보여달래요. 응. 뭐를요? 갔어.